제는네 관련다 안녕 동 t 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꽤나 많은 비용의 세금과 부대비용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어떤 세금과 부대비용이 얼만큼 들게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처럼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를 내야 합니다 또 타는 동안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와 GUV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보험의 자동차 관리를 포함하면 모든 비용이 꽤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해 3월부터는 1 6 7 2 미만의 비어엄용 승용차의 공채 매입이 면제가 된다는 것을요. 오늘은 앞으로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시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공채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공채가 무엇이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가 원활히 다니게끔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채라는 이름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야. 공채 매입률은 지역별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배기량이 클수록 매입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공채 매입은 강제적인 것으로 매입과 할인으로 나뉘고 매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5년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구입 초기에는 공채 매입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입한 채권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게 되는데 이를 공채 할인이라고 하는 거야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채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방안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이 동시 시행하게 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가장 먼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1,670 미만의 승용차를 등록시 채권 매입 자체가 면제가 되고 이런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도 적용이 되도록 했어 예를 들면 1,670 만의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원래 채권 매입액이 163만 원이었고 할인 매도를 할 경우 17만 4천 원을 내야 했었는데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공채 할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배기량 1,600cc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에 적용되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대 자동차만 해도 아반떼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소나타 1.6 터보, 산타페어 하이브리드 베뉴, 코나, 투싼 등 적용 차량이 생각보다 많아 또 올해 1월부터 채권의 금리가 1.05%에서 2.5%로 인상이 됨에 따라 공채 할인율 또한 인하가 됐는데 1600cc 이상의 자동차의 공채 할인 금액도 절반 정도로 확 줄게 됐어 예를 들어 1999cc에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구입할 경우 평소대로라면 채권 매입액이 327만 원인데 이를 즉시 매도할 경우 기존 할인율 20%가 적용되면 65만 4천 원이었던 것이 할인율이 10.7%로 적용되면서 35만 원만 내게 되고 30만 4천 원이나 덜 내게 되는 거지 이로 인해 국민의 할인 매도 비용이 연간 약 3,8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바꾸실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요.